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의로 특정 부위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14가단 509106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 오른손, 직게 손가락에 악성 흑색종이 전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악성 흑색종의 발병 및 전이 기전에 의하면 방비의 폐, 림프절 등에서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흑색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피부, 점막에서 발생한 악성 흑색종이 폐, 림프절 등으로 전이 되었을 터인 바 망피의 폐, 림프절 등에 생긴 암이 오른손 직계손가락의 악성 흑색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피가 오른손 직계손가락 외의 다른 피부나 안면부, 코소 항문, 직장, 식도 등 점막에서 악성 흑색종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망피의 오른손 직계손가락에서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악성 흑색종이 처음 생겼고 그중 일부 세포가 림프액을 타고 림프절, 폐 등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자리잡고 세포 분열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망피해, 폐, 림프절 등에서 생긴 악성 흑색종양이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기로 정한 오른손 부위에서 발생한 악성 흑색종이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건 보험의 특정 부위 및 질병부담보험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본문에 의하면 피고는 아래 다항에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보험금 외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쟁점 질병사망 80% 이상 후유장애 보장 및 질병사망 80% 이상 후유장애 보장 이사건 보험의 특정부위 및 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 부위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기로 정한 왕피의 오른손 부위에서 생긴 악성 흑색종이 폐 등으로 전이 되었음은 압소 본부와 같으나 왕피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조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가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